사도행전 64강, 빌리포 전도, 첫 번째 내용인데, 루디와의 그 만남,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그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참, 음, 죄,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뭐 아시아 지방으로 갈래다 맡겼고, 또, 또 비두니, <웃음> 비두니아 저쪽, 본도 이쪽 지역으로 또 올라가려다가, 뭐,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브루기아, 갈라디아 지, 지역으로 조금 다녔다가요. 불로 올라가려다가 이제 또 막혔고 그래서 다시 드로아로 오게 됐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웃음> 드로아에서 그그호 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는 시간이 보통 3, 4일 보통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순풍을 허락하셔서 이틀만에 에, 들어가게. 됩니다. <웃음> 이빌리포 그, 네아폴리에서 이제 또빌리포로더 들어가가지고, 내륙으로 더 들어가가지고, 어? 약 한, 한, 8마일 정도 이상 들어가서, 이제, <웃음> 빌리포에 이르게 됩니다. 이빌리포는 원래, 그, 그, 알렉산드리아 아버지,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 아버지 그그 때부터 여기 지역을 이제 그 지배했던 곳인데 여기 이곳이 이제 그 헬라 헬레니즘의 세계가 아주 널리 퍼져있던 곳인데 근데 이제 그 뒤에 로마가 차지하고 로마가 퇴역 군인 군인들을 이쪽으로 보내서. 예, 이쪽을 식민지화 한 거죠. 로마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항상, 저기, 정복한 다음에 자기 로마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면서 이제, 이제 그것을 다스려 갈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세계는 그, 이제, 로마는 뭐, 물론 이제 그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고 문화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그 헬레니즘의 세계를 받아서 또 증거하는 그런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는 곳마다 그 헬레니 헬라주의의 그 모든 저 삶의 문화가 거기 어 천착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이제 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거기 있었는데 뭐 도아디라하면 그, 앱에서 서모나 버가모 두알디라 해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거기, 거, 거기, 아닙니까? 그니까, 그쪽에 이제 아마 공장이 있었던 것 같고, 어, 그쪽 출신으로서 이제, 그 자주 장사를, 염려 공장이 그쪽에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사람은 아니었죠. 로마 사람이 아니었고. 사실, 로마 사회 속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신분이 굉장히 하대받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노인들은 뭐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있었는데, 이제 주의 사도들이 그를 만나가지고, 보금을 전하게 되죠. 이것은 그 로마 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계층적 사회 속에서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 하대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보통의 사상으로는 어려운 것지 여러분 집에 노숙자나 뭐 누가 뭐 이런 사람들 뭐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천민들이 와서 과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웃음>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그 계층적인 문화가 아주 팽배한데, 뭐, 어 그런, 아무튼,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이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이 저들은 그 보통 유대인들은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꾸미고 그렇게 이제 회당을 회당 예배를 사실은 로마에서는 허락을 안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비밀일에도 회당을 형성하고 회당을 꾸미고 그 종교 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박 이제 강가에 나가서 이제 기도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 기도를 하고 있었.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은 굉장히 사실은 그 보호받기 어려운 그런 아주 환경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이전에 그 이제 선교사들이 대구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그 이제 선교사들이 시내에서 살때 너무 그 냄새나고 그 이제 개들 개들이 그렇게 또 그렇게 달려들어 와서 짓고뭐 사람들은 뭐 서양 귀신처럼 생각해서 와서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제 외지에다가 땅을 얻어서 살라고 했는데 그 외지 땅을 그 이제 조선의 관리들이 팔면서 그뭐 그 콜레라나 뭐 온갖 장티푸스뭐뭐 뭐 전염병들 이런 화, 그런 사람들 밖에 저기 묻어두는 그런 땅 그런 땅을 팔았다 그래요 속인 거지 <웃음> 속교사들 <웃음> 속여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그성 밖에는 그렇게 더럽고 더 더더럽고 추한 곳인데 아무튼. 이게 성 안에 있는 거하고성 밖은 너무도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리포 성,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그성 밖에 가보면, 여기 지금 신둔천, 신둔천보다는 조금 큰, 그런 물이 흐르는 곳이, 지금도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그에 이제 여인들이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따로 나와서 기도를 한걸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사회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무슨 그 굉장한 그 세력을 쌓기 위해서는 도송 안에 들어가서 실력자들을 하고 그렇게 관계하면서 뭐인텔리겐차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의 백한자들이 누구 누구 누구든지 여인네가 됐든지 뭐 천대받는 뭐 노예가 됐든지 뭐뭐뭐 뭐, 뭐 어린아이가 됐든지 아주 가까이하면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또 여인들 이 여인의 편에서 보면 루디아의 편에서 봐도 오랜 그 여행의 여독 그 오랜 여행 무슨 그 당시 무슨 숙박 시설이 잘돼 있겠어요? 뭐 아니면 여비가 충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골로 아마 형편없을 텐데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건 자세히 안 봤지만 김홍준 목사님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서 좀 쉬면서 그 눈병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초췌하게 좀 거기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 생명으로 알아서 받아들인 거죠. 그냥 서로 외모를 안본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 지금 얼마나 지식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도 뭐 문맹률은 굉장히 높았을 건데 90% 이상 됐을 텐데 그뭐 아무튼. 그, 구약의 그 내용을 가지고 참 구약의 신자로서 살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로서, 저가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로서 그 메시아를 바라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실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그 예루살렘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 이스라엘 지역에 오셔서 이제 그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셨고 또 성신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이방인들은 그, 그, 그, 그,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 다, 어, 구원이 된다 하는 그런 복음을 증거, 한거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에게 종속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어, 참된,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다 보진 않았지만 지금 뭐 엄청난 그 여행의 위험, 사람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영 경영 중심으로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자신을 다 들여서 순종을 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그런 한 여인을 만나 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말의 지혜로 어그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그 감당한 것입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그이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16절. 그런 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한, 이제 강가에 나가가지고 여자들이 기도초에 앉아서 기도하는 근데, 이제, 다가가서, 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때, 이제, 성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여자들 중,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울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이 사실은, 그 이름 뜻을 보면, 뭐, 생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루디아가, 이제, 그, 지명, 우리나라 외 보면, 광천댁, 뭐, 청주댁, 뭐, 대구댁, 호남댁, 이런 식으로 한듯이 그런, 그런 명칭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런, 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 순 이름은, 그, 빌리버스 4장 2절에 나오지만, 그, 유오디아가 아닌가, 아니면 순두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무튼, 루디아는 그 지역 출신의 그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주 장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녀의 마음이 열리게 돼서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믿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복음을 믿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또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또그 때가 딱 이루어진 거고, 그, 그 공간, 그 시간 속에서 그딱 적합한 때에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려, 사람이 마음이 열려 복음, 과 관련된 사실을 믿게 되려면 성신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할때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기도 바울의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게 이제... 어... 에베소서가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의 내용, 바울이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뭐 거의 같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감당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뭐, 복음을 요리해가지고, 믿어,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굴복시켜가지고, 설득시켜가지고,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그냥 어떻게든지 유화해가지고, 아주, 저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다 빼고,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금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딱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도 안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근데 그 일의 의미가 뭔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설득에 그 신학이, 뭐, 인본주의 신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주장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설득이 아니고 선언하는, 선언한 걸 가르치고, 아무튼 주님이 다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니까 그리 또 예수의 날까지, 그, 다 완성하실 것을, 뭐, 빌리포서 1장 초두에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빌리포 교회에 예, 그 빌립보소를 쓸 때도 그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듣는 루디아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직께서는 사람의 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으신 것입니다. 목사들 청빙할 때도 다 그렇게 스펙이 있고 외모가 괜찮고 이런 사람들 초청하려고 하고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지금 엘리트 의식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분열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야? 섬기라고 지혜를 주고 섬기라고 지식을 주고 섬기라고 물질을 주고 섬기 섬기라고 지위를 주는 그거 갖고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자기를 높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통일을 못이루지 그런 사람들.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나중엔 대마와 같이 되겠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겠지. 아무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참, 함께 할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하는 그런 능력을 보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 장벽을, 장벽을 허무는 복음을 증거하게 한, 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난 거죠. 사람이 구분해 놓은 장벽이 다허물어지고 그리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디아가 믿게 됐는데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 결과가 단한 단계 상승하는 걸로 또한 단계 상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루디아 가정까지 그 복음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빛을 받아 누리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그 가정 전체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것까지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냥 바로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그 김홍전 목사님 큰아버지님도 유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그런데 한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혀 가지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 하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몽전 목사님 큰아버지, 김규배, 성도님이신데.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오기, 성교사들이 오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장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으면 장벽을 허물어요. 그 전에 그 말씀 드렸는데 저 전주에 밑에 그 기역자교회 거기 보면 그 자기 집 자기 집 종을 그어 공부 시켜가지고 평양 신학교 보내가지고 어그 목사가 되게 만든. 근데 그 사람을 먼저 그그 어그 사람이 먼저 장로됐다고 했잖아요. 조 무슨 장로인데. 예,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 아무튼. 그 복음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내, 내 집에서 부리던 종과 종을, 어, 주님의 종으로 알고, 어, 그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그 교회에 와서 다시 사역을 하게 하고. 예. 그, 먼저 종이 먼저 장로가 됐다니까요. 그백정교회 승등, 교회 그 전신 그 백, 백정교회 그그 그 거기서도 그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저기에 아무튼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집안에까지 영향이 있어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간에 소망하고 바라던 그 구속 역사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은 신속하게 세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세례란 것은 우리가 배워서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한 구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은혜로운 연합을 교회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언약적 결합을 인치는 성격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 세례받는 이가 다시는 이전의 삶에 매이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단의 서원의 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이요 세상 기웃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길을 다 막아버린 막아버리는, 막아버리는 게참 감사한 일인데 내 버려두면 불쌍한 일이고 막아버려서 탕자 같이 돌아오게 되면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 버린 인생이죠. 참안된 인생. 말씀과 성신님의 역사가 참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그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연히 볼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말씀과 같은 일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께로서 난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런 축복이 그 가정에 내려진 것입니다. 그다 이름 없는 그 염염염색 일을 하는 그런 자주 장사 집 네. 이런 그참 아, 천지개벽의 일이 일어난 것야 네. 엄청난 아무튼 루디아 가정 식구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울 일행에게 루디아가 말하기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지는거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게 아니고 주의 일꾼들과의 만남을 만남은 또 이거 지적 받을까 저거 지적 받을까 부담을 느끼는게 아니고요 이거 지적되고 저거 지적돼도 고침을 받는거지 복이 있다 하고 교제를 하는거죠 그렇게 강청을 했습니다. 사실 확신이 없으면 용기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을 추진해 갈때 미적미적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오, 우디아는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확실히 그 여자, 여장부 자여 같은 모습 아니에요? 예. 성신께서 확신을 주니까 자신을 내어놓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 종자가 돼가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을 유일하게 돕는, 그, 예? 극한 가난 중에서도 돕는, 그런, 그래서 오고 오는 교회들한테 계속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뭐 경치적인 계산, 주판할, 경제적인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관계를 맺고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아, 난, 나한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면 좋게 대하고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멀리하고 피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울 일행은 권력자의 일행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세상에 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자입니다 오히려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있을 곳도 마땅치 않아서 여관에 머물러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랜 여행 속에서 몰골이 아주 초췌했을 것인데 그 총기와 자태는 뭐, 뭐 확실하게 있었겠지만 그 눈빛은 빛나고 그그 그 얼굴빛은 은혜가 있겠, 있었겠지만 그 몰골은 사실은 볼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 집에 들여요 예,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았습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잘 대접해서 복을 받자 그런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쓰임받는 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런 영광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그리토인들을 영접하여 자기의 집안에 들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상 가지고는 또안 돼요. 그 유대인들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더더욱 안 되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원수인이니 예? 그런데도 내 집에 들인다임 내가 그거, 그,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들여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받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그, 그, 그 태도와 같은 거 아닙니까? 바나바의 그, 누이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제 계급적인 차등이 확연하고 층층이 구별된 사회에서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지위를 막론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디아 가정의 식구들은 이걸 뛰어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비방,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일꾼들을 대접하려는 그런 고귀한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정과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소유한 사상의 어떠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원에도 그 보면 감각기관을 잘 써서 자신이 믿는 바를 드러내라고 했어요. 잘 듣고 눈으로 볼걸 보고 말할 걸 말하고 지킬 걸 지키고 발 발을 제어하고 말. 자원에서는 감각기관을 잘 써서 자기가 믿는 바를 입증하라고요. 감각 기관을 잘 써서 그 음료의 사상을 떨치고 있는 걸 보여라. 그 자만 사장에 나오는 내용. <웃음> 여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지금. 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서 그 외에 다른 것이 풍족해서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나중에 보면 극한 가난 중에 살면서 그렇게 앞서서 바울을 도운 모범적인 교회에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5절을 참조하시고요. 빌리포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빌리포서 4장 15절 16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론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꺼이 받는 거예요. 사회적 조롱, 지, 지, 지탄 다 감수하고도 기꺼이 받는 거예요. 보잘 것 없이 보이는 사람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구속 역사의 진전에 가담하는 것과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요. 또한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 예. 뭐, 형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 그냥 먹다 남는 것, 찌그러지 갖다 주고, 뭐. 뭐, 그런, 그런 게, 그런 관계를 하는 게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도 욕먹는 일이라니까요. 그, 그야말로 이제 그, 그 기독교 대헌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이 대접하는 가운데 증시되는 것입니다. 꼭 있어야만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있어도 대접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동으로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감각기관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서 알아. 맨날 자기 입에나 좋은 거 들어가는 거 힘쓰고, 형제들의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서 어, 못하고. 참 비참한 거죠. <웃음>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루디아 가정은 마게도냐 선교의 첫 구심점이 되는 영광을 입었습니다. 실로 바울이 자신들에게 조안에도 한 대접을 크게 생각하여 그들을 힘껏 대접하려고 한 것이. 이게 사랑 같지 않은 사람을 대우해 주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라리 산울가로 저기 저기 저기. 뭐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장애자들 노숙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있는 자들한테 가면 내가 혼인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어? 뭐할 일이 많은데 핑계 대고 아무튼 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계속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에게 유일하게 막큰 기쁨을 줬던 그런 교회예요. 바울의 칭찬을 많이 받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리보로 가서 는가 전도하면서 생긴 일을 생,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성신의 인도대로 순종하여 빌리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믿는 가정에 세례를 주고 저들이 청을 받아 거기 유호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미지의 대력으로 나아갔지만 항시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의 진정과 그 선택된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전파하고 성신님의 인도를 받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개개인의 비전이나 번영, 행복 등의 관심을 가지 않고 주님 나라의 진전에 자신을 다 들여갔습니다. 성신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셔서 거기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사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인간적인 이해나 타이 불편함이 없이 이제 그 가운데에서 서로 세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한, 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거기에서 큰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자꾸 갖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속하게 들은 말씀대로 그 살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계산해서 미적미적 미적 늦춘다면 용기도 잃고 구속사의 진전에 쓰임받기는 거커녕 자포자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말 것입니다. 항시 주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정결한 가운데 주어진다면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겨서 과연 주님께서 그런 명을 내리셨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영광을 힘입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